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중국 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뭐 인해전술 마오쩌둥 중국산 핵 등등 많은것들이 생각나실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매도한다는건 매우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틀린말이 아니었나봅니다 역시 중국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새로운 델 노트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 게이밍 노트북과 모니터 제조로 유명한 델사는 중국 북경에서 자사의 새로운 노트북 시리즈인 g 시리즈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행사의 책임자인 중국인 셀리샹은 발표회에서 중국 게이머들은 핵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통제력 있는 게이머로 거듭났으며 이러한 정상급 게이머들은 인텔 8세대 CPU를 통해 더욱 많은 핵들을 사용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인들은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패시브가 있나봅니다 개 가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게 얼마나 빡대가리적인 언행이냐면 자 중국 선수들은 약물 복용을 통해 올림픽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통제력 있는 선수들로 거듭났으며 앞으로 저희 회사의 주사기를 통해서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해 더 많은 우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냐 이겁니다 그 와중에 이 셀리장은 그냥 제정신이 아닌건지 ppt로 스피드핵 비행핵 사이즈핵 등등 다양한 핵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여러개의 핵을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우리 델 제품을 사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와 잠시만요 이런 개 엿갓 후, 당연하게도 레딧을 비롯한 국내외 각종 게임 관련 커뮤니티들은 난리가 났으며 조속기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셀리장을 해고하고 저런 수준의 마케팅을 한다는 건 셀리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이 많을 것이기에 저런... 중국같은 새끼들이랑 게임에서 절대 만나기 싫다고 배틀그라운드에서 그토록 외쳤던 리전럭 차이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정상적인 게이머들은 g시리즈의 중국명인 미칠광자를 이용하여 저거 미친거 아니냐고 정말 모든 중국인들이 핵쟁이로 낙인 찍힌것 같아서 개같다고 하네요 이후 델 중국지사는 조석하게 해당 발표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진짜 중국의 저작권 의식과 양심 수준이 노멘즈스카이 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야..아..이건 좀 아닌가.. 아무튼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란 나라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저작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거..씨바..총괄한다는 놈이 아이디어를 냈을리는 없고 아래쪽에서 아이디어를 내 윗대가리들이 전부 컨펌을 해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로부터 중국은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졸렬하게 시장을 구축해왔습니다. 워낙 중국 내 인원이 크다보니 중국은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수시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 때문에 해외 특허법을 싹다 무시하고 국내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제품도 널렸으며 허구한 날 소송이나 받고 있는 게임들을 두말할 것도 없죠. 이렇듯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수준은 언제쯤 나아질지 갈 길이 멀어보이네요.